삼성전자가 현지시각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 엄시빅 센터, 빌 그램 시비 가우디 토리엄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분에 서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의 탄생을 알리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갤럭시 폴드를 전격 공개했다. 갤럭시 폴드는 세계 최초로 7.3형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접었을 때는 4.6형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갖춘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폴드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럭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전에 없던 강력한 멀티태스킹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모바일 경험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삼성전자 인프문장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자체의 가능성을 변화시키며 차세대 모바일 혁신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이라며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UX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태 블릿의 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 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로 확장된 사용성을 제공하지만, 접었을 때는 한 손으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태블릿과 스마 특폰의 경험을 모두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벨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소재 기구 디스플레이 등 다방면에서 기술 혁신 노력을 응축해 갤럭시 폴드를 선보이게 됐다.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가장 직관적인 동작인 접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복합 폴리머, 폴 이머, 소재를 개발해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약 50% 정도 얇은 디스플레이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는 대화면 단말을 접어서 작게 휴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구부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접힌다. 또한 여러 번 접었다 펴도 제품이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다. 또한 갤럭시 폴드는 새롭게 개발한 정교한 힌지 H, 임꺼 기술을 적용해 마치 책과 같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화면을 펼칠 수 있으며 화면을 접을 때도 평평하고 얇은 형태를 유지해준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폴드는 사용자가 보고 만지는 스 마트폰의 모든 요소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다. 예를 들어, 엄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측면의 지문. 인식 센서를 탑재해 손쉽게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갤럭시 폴드를 펼쳤을 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스마트폰의 부품들을 균형적으로 배치했다. 또한, 갤럭시 폴드는 독특한 마감 처리가 된 스페이, 스실버, 스페이스 실버, 와 코스모스 블랙, 시오, 스모즈 블랙, 마션 그린, 마션 지아릿, 등 아스트로 블루, 베스트로 블루 색상을 적용했다. 열었을 때는 외관으로 보이지 않다가 닫았을 때는 힌지의 삼성 로고 부분이 고급스럽게 노출되며 유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갤럭시 폴드로만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모바일 경험. 갤럭시 폴드는 사용자가 순간순간 필요한 디스플레이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폰 팩터, 폼 팩터. 로 모바일 경험의 즐거움을 극대화 해준다. 접은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다. 디지털 매거진 A, 알콘텐츠 프레젠테이션 등을 보다 큰 화면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인 갤럭시 폴드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 멀티 액티브 윈도우와 앱 연결 사용성, F 컨터너티 등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갤럭시 폴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2 분할 혹은 3 분할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해도 애플리케이션이 멈추지 않고 동시에 배동작하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 기능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왼쪽에 큰 화면으로 최신 동영상을 보면서 오른쪽 상단 화면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해 최신 리뷰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오른쪽 하단 화면으로는 모바일 인스턴스 메시지로 친구와 채팅을 할수 있다.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을 때 혹은 반대.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커버, 디스플레이와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끊김없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앱 연결 사용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를 접은 채로 커버 디스플레이, 이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다가 디스플레이를 펼, 친 후에도 보던 화면을 중단 없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업회사. 용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갤러시 폴드에 최적화해 출시 시점에 선보일 계획이다. 최적화된 폴더블 스마트폰 경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성능. 갤럭시 폴드는 새로운 사용성 뿐 아니라 갤럭시 스마트 폰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는 고사양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일반 PC처럼 강력한 12GB 램을 탑재해 열하게 이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해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폴드의 드널 배터리 시스템은 장시간 쌓 용하기에도 충분하며 무선 배터리 공유를 통해 다른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도 충전할 수 있다. 갤럭시 폴드는 다이내믹 어몰드 디스플레이와 하 만액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AKG의 음향 기술로 완성. 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보다 생생한 색상과 사운드. 궁극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혹은 스마트폰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로 바로 담을 수 있다. 갤럭시 폴드는 후면에 1600만 화소 초광각카메, 라, 듀얼 조리개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광각카, 메라, 1200만 화소 망원카메라 등 트리플카메라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 00만 화소 카메라의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접었을 때는 천만 화소 카메라로 편리하게 셀피를 철. 영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을 PC와 같이 자. 영할 수 있게 해주는 삼성 덱스, 샘성 덱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비, 빅스비, 모바. 1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 삼성 낙스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삼성 페이, 삼성 파. Y 종합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 삼성 헬스, 4. 미성 헬스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출시 열토를 맞아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20일. 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했다. 이날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는 전세계 언론과 협력사 등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해 갤럭시 폴드 공개를 지켜봤다. 갤럭시 폴드는 4월 26일 미국에서 1980달러에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세금을 포함해 25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습을 드러낸 갤럭시 폴드는 지난해 11월 삼성이 개발자 대회에서 공개한 콘셉트 형태의 폴더블폰과 크게 다르지. 안타. 화면이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으로 접은 상태에서 4.6인치 펼치면 7번지 3인치 화면이 된다. 안쪽 면에 하나의 큰 화면이 있고 접었을 때 스마트. 폰을 쓸수 있도록 바깥쪽에 작은 화면이 하나 더 달려 있다. 갤럭시 폴드는 애초 갤럭시 F, F라는 이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이름은 갤럭시 폴드로 결정됐다. F가 영어 단어 실패, 페일. 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폴드는 상당히 매끈한 모양새다.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접히는 방식이다. 안쪽 면은 하나의 매끈한 화면이고, 바깥 면은 막대 두 개를 경첩, 힘지, 으로 붙였다. 삼성전자는 새로 개발한 정교한 힘지 기술을 적용해 마치 책과 같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화면을 펼칠 수 있다. 화면을 접을 때도 평평하고 얇은 형태를 유지해준다고, 밝혔다. 새 복합 폴리머 소재를 개발해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50% 정도 얇은 디스플레이를 완성했다. 고한다. 배터리 등 부품은 갤럭시 폴드를 펼쳤을 때 안정적으로 쓸수 있도록 양쪽에 균형 있게 배치했다. 갤럭시 폴드는 화면을 이 물결표 쌓인 세 개로 나누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 왼쪽 큰 화면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오른쪽 상단 화면에서 검색을 하고 하단에서 메신저를 쓸수 있다. 이 기능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환영받을지는 미지수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에서도 화면 분할은 불편에 많이 쓰이지 않는다.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을 접었다 펼때 사용자가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바깥쪽 디스플레이와 내부 디스플레이에 연동해 보여주는 웹 연결 사용성도 지원한다. 이번 폴더블폰 공개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술의 선도전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번 행사에서 폴더블폰은 무대 시연으로 공개됐을 뿐, 참석자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전시되진 않았다. 삼성전자는 아직 제품을 출시할 단계는 아니다이. 분기 4-6월 에서배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는 오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폴더블폰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해 말 중국 회사 로열이 세계 최초 폴더블폰 플렉스 파일을 공개했으나 조악하다는 평을 받았고 샤오미가 두번 접는 방식의 스마트폰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아직 실물을 내놓지 않았다. 폴더블폰은 전체 스마트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향후 시장, 주도력을 가늠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는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폴더블폰이 올해 300만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한해 팔리는 스마트폰 15억대의 0.2%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올